그희도 피우면 꼭소 말이야 아양이 지만 좋았어 니두사람아주수고했다 아니 그리고 그 싸우면 누가 섭외한 거야? 화면으로 보니까 꽤 괜찮던데 아윤인이물어볼까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려면 누가 음. 있겠어요 원래 거기를 아무나 빌려주는 데가 아닌데 제가 사장님한테 가진 아양을 떨어서 섭외를 한 거라니까요 음. 조석씨도 아양 떨줄 알아요? 곰이 제주부리는 거 같은데 아니 나처럼 잘생긴 곰봤대요 야야 이들뭐한지좀 마셔라 너희들 때문에 온 거잖니? 응?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아, 나도 방송 짬밥 10년 넘게 먹었지만 은 아, 방송, 이거 정말 할거 아니야. 어? 하루 이틀 밤새다 보면 은 저렇게 애들이 맛이 팍팍 간다니까. 맞아요. 방송작가 3년이면 뼛속 이빈다고 이건 완전 무슨 막노동이라니깐요. 근데 사람들은 방송국 다닌다 그러면 무슨 폼나고 되게 음, 멋있는 줄 알아요. 그래, 음. 그뭐 나도 그런 환상으로 시작했지. 아, 그래.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재밌지 않냐, 애들? 아유, 그뭐 차장님 경우고요. 우리 뭐 아이템 잡고 야외 촬영 나갔다가 뭐또 들어와가지고 섭외하고 스튜디오 당일날 저도 고생하고 또 편집하려면 주관하죠. 야, 편집하니까 번쩍... 편집 얘기하지도 마. 나그 편집 때문에 사흘날밤바센 사람이야. 아유, 저는 진짜 요즘을요. 제 인생에서 편집해버리고 싶어요 아 뭐야 딱 10시간만 집에서 그냥 잤으면 소원이었겠다 나도 야야야 방송 하루 이틀 아냐 그러다가도 프로그램 재밌다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신나서 방송하는 게 우리 아니야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커백 마셔 마셔 마셔 일요일 미야야, 미야야, 여위하 재석아! 재석! 재석! 재석! 조용아 이거 돌로 갔나? 왜안 되지? 재석아! 유재석!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너희들 일어났구나! 아침 먹어야지! 어머나! 지금 벌써 점심때니까 점심 먹어야지! 나 육개장 끓이려고! 내가 이거 고기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재석아! 어? 됐고, 잠이나 좀 자자. 밥안 먹고? 죄송합니다. 어? 밥보다 잠고파 잠. 고파 잠. 응. 어, 알았어, 살살할게. 들어가 좀더 자. 응. 살살할게. 몸속이야? 들어가자. 뭐하괜찮아 내가 할게. 들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해가 안 돼. 어? 아니, 해필이면 일일요 아침에 무슨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그래. 아니, 국장님이 한두 번이러시나 휴가차 시골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구상이 떠올랐다잖아. 아, 근데, 참... 자네, 어디 가던 길이었어? 나는 1년 전부터 딸내미들하고 이렇게 낚시 한번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부르는 거 있지. 자네. 아, 저, 실은 말이야.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 어. 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국장님 오시면 마지막에 주시겠나? 어? 응? 나 홀로 국장님? 못할 <웃음> 짓인 뭐줄 알지만, 미안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보세요? 아니, 아니, 국장님! 네! 아, 그러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뭐래? 아무 뭐 차가 막혀가지고, 좀오디 시간 좀 걸리겠다는데? 야, 참, 이거. 빌려면 말이야. 어? 아침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오늘 일요일 아니야? 어? 일요일 에왜 사람을 부르냔 말이야? 아, 지금 국장님이 나야? 아니, 왜 일요일 날 사람을 불러, 왜? 임 부장, 그럼 부탁하네. 나 자녀 믿어? 어? 아니, 뭘부탁해 이리와봐, 이리와봐. <웃음> 이리와봐, 나 같이 씹게. 저처럼 떼좀 뱉고 싸우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에휴. 잠깐. 오늘 안 하면 또 언제 해? 다음 주엔 워크샵, 그 다음 주엔 미자 결혼식. 아,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없나? 음. 응? 말려. 음. 나야 윤 PD. 진짜 윤 PD님 맞아요? 맞자윤 맞아, PD도 봤나. 야, 나뭐 하나 물어보려고. 네가 어제 섭외한 그 사우나 있지? 거기가 어디야? 윤 PD님 가시게요? 아이, 그러니까 전화했지. 아유 우리 동네 사우나가 문을 닫았어. 이왕이면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요. 아, 그래? 그럼 뭐할수 없지. 아, 아니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아, 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거 오 반제 데 이거? Uh huh h u u 풀어왔어? 아, 저기 아니, 15일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 나 먼지 좋아해. 어? 어? 먼지 좋아하니까 잠좀 자자. 어? 나 먼지 좋아해. 희소아다도 어? 아, 정말 많이 피곤한가 보네. 어. 저기 내가 마, 마실 거라도 좀 갖다 줄까? 어? 그래 그래 응. 잠깐만 잠깐만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잠깐만 금방 끝나 금만 기다려 이녹줄이투구한 대로 치우거든 금방 끝나 들으니까 교환이 나오네. <웃음> 어? 아니, 수고하세요. <웃음> 진짜 이거 웃기네, 진짜 이거. 온다 그래. 아 오늘 자세 안 나오는데. 김종석, 얼른 타란게요. 어? 타도 돼? <웃음> 출발할란게 꽉 잡으세요. 이. 하지 하지마. 어? 응? 어? 어? 들려? 미안, 미안. 아... 미안, 미해 미안, 아, 정말 아... 되게 예민하게정 아!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어!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마이크 테 아! 트 아! 아! 리실 안내말씀을 이거 이거 왜래 이렇게... 아, 아,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에서 결식 아동돕기 돕기, 돕기 자선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오뎅 떡볶이 핫도그 닭꼬치 등을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염가에 판매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나, 감사합니다. 아, 수고, 끝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뎅 떡볶이. 왜두 번씩 하는 거야? 두 번씩? 두 번씩 하는 거있 어, 김종서, 이거 진짜 니차 맞아? 그럼요. 제가 얼마나 닦고 저 이거 기름칠한 에만디오 회사에는 아까워서 타고 가지 않아요 내가 야 정말 좋다 진짜 멋지다 강이 나온다 야 <웃음> 근데 윤 피디님을 일요일날 보니까 좀 의외네요 <웃음> 야 어디야 빨리 내려줘 그게 아니고요 일요일날 윤 피디님 보니까 이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땅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나랑 반값이고요 윤 피디님도 싸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어, 정말? 아, 그럼 고맙지 <웃음> 뭐예요? 근데 지갑, 지갑이 없었어? 어떻게? 해? 하여튼, 여자가 질질맞아가지고 그러냐. <웃음> 야, 그래, 잘 생각했어. 야, 시간 그렇게 잠만 자면 뭐하냐? 나 혼자 얼마나 심심했는데.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야구나 봐. 일요일에 그렇지, 뭐. 야구 틀어봐. 나 있잖아 오늘 약속이 있는데 나갔다 와 나가라. 어, 네 그, 그게 아니고 그몇주 전부터 한 약속이라 이게 중요한 약속이거든. 근데 오늘 네네들이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서. 쳤다쳤다쳤다 쳤다, 쳤다. 박지용 박지용. 어. 박지용. 네 그게 아니고 그아 네, 뭐, 저걸 못 넘기냐. 숨어갔구만 박지용이. 아 참. 아, 뭐라서 그래? 야, 이름도 누구냐? 누구세요? 여기 유재석 씨 되기죠? 네, 오셨어요. 네. 아니,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아, 빨리 오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예, 예. 아, 얼마 기다렸는데요? 저기 피자,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 유리사입니다 자꾸 절불러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내가 누굴 불러내 그럼. 불러도 대답 없는 국장을 불러내. 국장한 빨리 오라고 그래. 전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일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일일인 줄 모르나. 그렇죠 국장이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뭐 힘이 있나 빼기 있어. 맞습니다. 아, 아. 그럼 우리 국장이 오실 때까지 장기란 팔까다 아, 그렇죠. 네. 안아 앉아. 아주 맛있게 저런 아그렇죠 어, 만드님 통 요리조리 박스 하나만 있으면 우리 주부님들 어떤 요리라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맛요 지금부터 갈비찜 한번짜들야들하게 만들어 볼까요? 아, 아, 후... 아, 갈비찜을 그여기 네. 네,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잠깐. 잠깐만요. 아주머니, 잠깐만 드세요. 미안해. 한달 전부터 약속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거든. 저거 요리 끝나면 은 요리 많이 남은다 다시 맛있게 먹자. 응? 네, 응. 네, 그리고 맞아요. 미안한데 아줌마들이 너네가 밖에 나와있으니까 좀 신경 쓰인다거든. 미안하지만 들어가줄래? 응? 미안해? 고맙습니다. 그래. <웃음> 진짜 참좋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유 정말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참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유. 야, 야. 어. 이게 일요일 밤에 너 차라리 회사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 야, 우리 차라리 나가자. 어? 야. 그러다 혹시나 회사를 가게? 회사를 왜 가?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는 데가 있어. 나만 따라와. 너 어딘데 아이 때 이게 아줌마들 왜 쉬지 않는거야! <웃음> 가지고 나온 거 확실해요? 혹시 집에다 놓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까 가게에서 아이스바 사 먹을 때까지도 분명히 가... 잠깐! 그 가게에 있나? 가게요? 빨리 타요! 멋진 <웃음> 척은 여보세요? 어, 이 피디님 웬일이세요? 아, 예, 잠시만요 언니, 이 피디님하고 남 피디님 우리 집에 놀러오면 안 되냐는데? 아우, 싫어, 귀찮게 근데 왜? 어, 언니 좋아하는 케이크 샀대 야, 빨리 오라 그래 <웃음> 네, 놀러오세요 네 누구세요? <웃음> 어. 우나 아, <웃음> <잡다>. 빨리 <웃음> 아니, 빨리 보고 싶어서요. 아, 알지. 네, 알아여기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하세요우 시원하다. 아, 나 언제 온다. <웃음> 외우, 왜, 어디 가리는 거야? 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국장님, 언제 오신대요? 모르지, 나도. 자, 부장님. 응? 아니 이게 무슨 비상이에요 아니 김 작가 이 내가 지금 장을 불렀는데 말이야 부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 좀봐줘라좀아참 그러니까 어? 이 쪽에서 어떻게 포장을 부르느냐 이런 말이지 어? 아 정말 핑계도 가지가지야 이럴까지 그냥... 아, 불러라서 이게 뭐예요 정말 하다할 일도 없잖아 이따가 국장님 오시면 말이지 부장님은 국장님 면담하고 우린 나가서 뭔버시냐나받이 얘기야 내가 어? 네, 포달라 그랬어 우리, 어, 여보세요. 네, 네 국장님. 아 그러셨어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뭐래요. 언제 오신대요. 아 여기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친척 집이 상이 나서 거기 가서 문상 좀 하고 그러고 오시겠대. 아 그럼 어, 어, 얼마나요? 무한 주선을 대 시간 걸겠지. 웃어 <웃음> 놓을 때. 갑자기 웬 일이세요? 아뭐 그냥 아, 일요일이고 해서 같이 야구 중계나 볼까 해서. 아, 잘됐다.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볼까요? 빨리 좋아요. <웃음> <틀어요. 웃음> 자, 아 맞춰 나오네. 야, 아, 근데왜저 의자는 저렇게 돼 있어요? 먹어요 야, 나영이 너 또? 아 미안해 언니. 왜왜 왜, 왜요? 뭔데? 아니 어? 네. 나영이 애가 기분이 꿀꿀하면요. 가구를 막 옮겨 놓는 버릇이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TV 보세요. 저 이거 계속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옮기든가 말든가. 아, 건진 짰나. 어. 아, 아. 야, 괜찮아? 제가 아. <웃음>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줘. 아, 여기도 없으면 어떻게 드실래요? 속달 텐디. 아. 그거 먹을거 욕비디님 내갔네요. <웃음>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김종석?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잠이나 잘 거야. 아, 어떡해. 같이 가요, 데려다 드릴게요. 이건 어때요, 나영 씨? 아,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기 디귿자보다는요 시옷자가 더날것 같은데 원래가 제일 낫네요. 제 생각도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쇼파, 아유, 나 여기가 아주 특이한 데가 있는 애라니까요. 아, 괜찮아요. 뭐, 그 인테리어에 관심 이 많은 것인가 보죠. 저도 그래요. <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예? 문제는 쇼파가 아니라 저 침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저 있잖아요. 아유, 시간이 벌써 있겠네. 나 아, 친구랑 약속이 서잖아요. 아우! 저기 있잖 희석이 한가하거든요. 침대에 마음대로 옮기세요. 자, <웃음> 시작! 아, 저 자식이. 휴재가왜 저런지 내가 알아보고 올게요. 나쁘지 네 야, 구안 보세요? 아, 갑자기 아, 왜 저러지? 약속 이때잖아, 언니. 침대를 옮길 게 아니라, 시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아, 야, 저 그만 좀 해라. 너 얘가 다 난리냐? 일로와, 저 TV 좀 보자, TV 좀 봐. 아이고, 다 갔잖아. 이런 게없다니까 야, 진짜 잘 됐네. 여보세요? 어. 진짜 맛있다. 어? 야, 니네들 어디야? 아니, 이거 저 찜통이 거 너무 좋은데. 너네 이거 혼수로 미리 하나 장만해 놓을래? 됐어, 임마 혼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여자야? 끝엄마 야, 어때? 아직 난장판이래 요리 배울 것도 남았대 아이 정말 야나 일요일이 이제 무서워 어? 야 차라리 이럴 밤에 회사 가나야 그래 야 우리 회사가 자자 회의실 의자 붙여놓고 그냥 편하게 씻고 자자 그럴까그야 통닭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가자 가자 아아 열쇠 열쇠도 지갑에 있어 어떻게 뭐가 걱정이래요? 윤 피디님 윤 피디님 왜 이래? 뭘 어쩌려고 이래? 이러지 마 아직은 안돼 지켜야 돼 아직은 안돼왜 이래? 이봐 <웃음> 이거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잘 봐봐요 <웃음> <웃음> 아따 이거이왜 이렇게 이게? 이곳안 열려오리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이거 구멍이 막혀서 이거 속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아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야 김종서 네가 김장이 뭐야? 아이근 그렇게 될줄알았거데요 집에보다 그렇게 자해요 오늘 아주 용를하다세대버 벌리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이 없나요? 아유 왜 방법이 없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용접기 사 불러서요? 문자 통째로 뜯어내면 돼요. 김종서. 어려서요, 뜯도못 내지. 아, 안 와. 소리. 아, 아, 정말 난. 나... I 비를주말 y 아 아유 귀여운 것 g <웃음> 안 그래도 출출했었는데 어.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I'm 고 있었구나. 나나말이이이 <웃음> t 날개를 먹으면 이렇게 뭐 바바을을핀핀다그그 o t 요 그렇게 먹었는데 바 h I'm going to go to the c 다만나 c h 게 m g 니까 n g to g 네 to the church. I'm going 하기애애한 티목을 그 보여드려버리자그 <웃음> 어? <웃음> 음. 네. 네, 국장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늦으신데요? 오늘 못오신데 <웃음> 네. 내일 만나서 그냥 들어가래 아유, 부장님이 이해하세요. 국장님너 어쩌다 보니까. 응? 아, 국장님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경험실 이름, 이름 버려 있어, 정말. 너왜 이랬다 저랬다 해. 니가 국장님이냐? <웃음> 도대체 이거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지놈이 국장이면 국장이지. 어? 지가 나한테 국장이야? 한번 국장은 영원한 국장이야? 내가 국장만 되면 이 이름을... 미사야. 부정시말 저런 사고 사고, 사고. 야 니가 어 <목 unusedRO> 내가 날뭐 하려고 뭐하려가해고 있죠 좀 쉬었다 니거 드세요 먹는 게 남는 거라니까요 됐거든요 모처럼 일요일이라 좀 쉴려고 했더니만 이게 뭐냐고요 책임지라고요 윤 PD님 이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님께 알았다는 이유? 단순한 머리예 단순한 게 무식하다고 강한 모습은 참. 아우 아우